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. 오늘 지금 도색 맡겨놓은 카라반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때아닌 뭐 태풍? 한겨울에 태풍급 뭐 강풍과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급하 까지 원래 된다고 했는데 좀 사장님이 이책해 주셔서 오늘인데 오후부터 지금 폭설 예보가 있어요. 근데 지금도 지금 조금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픽업해서 도착할 때까지 눈이 안 오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거의 다 와긴 하는데 도착해서 도색한 차량 한번 확인해 보고 전인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눈 안무기를 좀 바래야 되는. 따라 따라. 어, 이눈 오는 날, 하필이면 도색 완료되는 날 눈이 와서 일단 픽업을 해서 중간에 조금 이제 눈이 좀 소강 상태라 쉬에서서 잠깐 뭐 해보 리뷰를 해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약간 바랬던 색의 세계, 하얀색에서.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색깔을 만들었어요. 위에. 이제는 위에랑 밑에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색깔을 보색을 완료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도색을 그 완료를 했습니다. 예쁘죠? 완전히 다른 차량이 됐어요. 색깔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빠졌고, 음, 디자인도 이제 내부만 리스트 완료하면 되고 <웃음> 군데군데 이런 거 하나 하나 다어 너무나 지금 마음에 들게. 색깔이 빠져서 어 만족스럽게 어 내부 인테리어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공장에 가서 나머지 내부 리스토어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